OBS 녹화할 때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요 뭡니까? 저기 비디오 그 캡처하면 요거를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동그라미야 동그랗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일단 동그랗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요. 동그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동그란 이미지요. 한번 보세요. 자, 동그란 이미지를 만들 텐데 저를 잘 보시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원형 있죠 원형 원형을 클릭해서 시프트키를딱 누르고 그리면 정원이 그려지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 네, 정원이 그려지죠 요거를 색깔을 도형 색깔을 검정색으로 채우고요 검정색 검정색깔로 채우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네. 보이세요 그럼 검정색 이미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해 가지고 얘를 저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PNG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JPG나 j e f 를 하시면 절대로 안돼요 무조건 PNG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뭘 저장이름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겠죠? 그냥 그림 1로 할게요 그림 1로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됐죠? 그 다음에 OBS에 가서 가서 잘 보세요 가서 오른쪽 비디오 캡처 장치 보이죠? 예, 비디오 캡처 장신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필터라는 게 있어 보이죠 필터 네, 필터를 적용해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효과 필터 에서요뭘 적용하냐 그러면 색상키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색상키 네, 색상키를 클릭하고 하나 만들면은요 여기에 어, 아 죄송합니다 색상키가 아니네요 잘못 눌렀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마스크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마스크 혼합 네. 엉뚱한 게 있어요 제가요 자, 이미지 마스크 포너벌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죠, 보이세요?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알파마스크, 알파채널이라는 걸 바꿔줘요. 알파마스크, 알파채널. 이게 보이세요? 바꿔주고,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그란 이미지. 기억나시나요? 얘를 가지고 오면, 얘가 알아서 이 동그라미로 바뀌었어야지 그냥 한 번에 바뀌어 버려요. 음.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요? 동그랗게 지금 예 바뀐 상태로 지금 녹화되는걸 보여주죠? 근데 지금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거 보이세요? 네. 예. 뭔가 지금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지이 선이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해요. 지금 와이드로 되어 있는거죠. 와이드로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보통 이미지를 뭐 넓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 늘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늘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하기도 해요 요렇게 요 하기도 하는데 이 방식보다는 어차피 기왕 맞는 거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만드는 게 낫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우리 알트 t 키 기억, 기억나세요? 알트키알트키를꾹 네. 누르고 여기를 쭉 당겨서 줄이, 어, 죄송합니다 네 a l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요 여기를 쭉 알트키 누르고 요렇게 줄이면 기억나세요? 이렇게요? 네. 요렇게 줄여 사이드를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담온다 이렇게 얘만 딱 보이잖아요, 얘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찍게 되면 원형으로 나오겠죠? 제가 한번 녹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어, 파워포인트... 어, 네, 종료시켜버렸나? 네, 파워포인트로 제가 한번 아무거나 불러볼게요, 여러분 자, 파워포인트에서 자, 제가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여러분요 기왕이면 좀 사이드가 다 나오면 좋으니까 제가 디자인도 디자인도 요것도 슬라이드 와이드좀 바꿔 놓을게요. 바꿔 놓고 할게요. 자, 슬라이드를 바꿔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녹화를 한가정 해볼게요. 녹화를 하면 알트, 제로로 녹화하겠죠. 그죠? 그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로 나와다동그라미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그라미로 지금 녹화된 게 보인다는 것이죠. 동그라미로 이해 됐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녹화됐는지? 자, 가서, 어, 녹화된 거를, 이게 아니구나. <웃음> 이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어, 부르라고 하는 자막, 이게 아니고, 어, 요거였죠? 네. 래서 OBS 맨 마지막에 가면, 놓고,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녹화, 녹화한다고 검해 볼게요. 녹화를 하면, Alt 네. 제로로 녹화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를 그, 만들었지만, 이게 되시겠 동그라미를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게 되는, 그죠? 응용을 하게 되면 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는 사실이 인지 되시겠죠 그죠? 이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 캡처 장소에서 그 화면 사각형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만드는 방법까지 많아 봤습니다 여러분요 자.